작년 이맘때에는 밖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녔는데 살이 많이 빠져서 그런가 손발이 너무 차다 겨울이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겨울이 너무 힘들다 겨울이 춥게 느껴지는 만큼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민첩한 척 발차기 아직도 몸이 무겁다 먼저 자리 잡은 철새무리들 동물들 사이에서도 룰이 있어서 이미 사용중인 해변운동장은 서로 대화로 협의해서 사용해야 한다. 이런 쪽으로는 내가 또 전문가지,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게 손을 보여주면서 다가간다. 이런 개새, 개세, 개새들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구나. 이제 내 구역이다. 니털처럼 가벼운 사이드 스텝 열심히 해줘야 새 신발을 살수 있다 왜 이리 즐긴거야 나이키 신발 올해 마지막 바다 얼음 조금씩 얼음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단해도 잘 녹지도 않는다 바닷물 얼음은 짠가? 궁금한 건못 참지 그냥 놀이네 참을 수 없는 앞구르기각 부상각 피봤다 세상 가장 차가운 데드리프트 아이스 데드리프트 가볍지 않은 사람의 가벼운 몸풀기 준비운동 끝 중량 개쿼트 오늘도 스쿼트 30개 4세트 이제 세트 30개도 여유롭다 30kg 빠질 때보다 지금 10kg 빼는 게몇 배는 더 힘들다 몇배 힘들다고 뭐 방법 있냐 그냥 더 많이 움직인다 많이 움직일수록 많이 빠지면 좋겠는데 월 초에 먹은 떡국이 아직도 안 빠진다 떡국 먹고 한살더 먹는다더니 진짜 한 살이 더 쪘다 어? 이게 말로만 듣던 나이살인가? 역시 다이어트는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살 빠지면 젊어진다 나이살 극복 가능 모든 일이 그렇듯 목표에서 멀리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된다 점점 더 목표에 다가갈수록 지금까지의 노력에 몇 배는 더 힘들어진다. 나는 지금 딱그 구간에 걸려있다. 지금 여기에서 멈추면 몸은 편해지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달콤한 음식이 유혹하지만 끝을 보지 않을 거면 시작도 안 했어.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알몸으로 시작했을 때의 다짐을 잊지 말자. 멋지게 성공했을 때 과거의 그 모습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게 된다. 과거의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의 내 노력뿐이다 대리만족 나도 먹고 싶다 개간식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변태인가? 귀여워 보인다 I don't know.